상황에 따라 남자와 여자 사이에 친구가 있을까? 없을까? 신지와 김종민은 이 질문에 대답할 적임자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인연을 시작해 17년동 안친구로 지내면서 오랜 시간 함께 해왔다. 남사친과 여사친의 존재에 대한 종지부를 짓기 위해 태 국파오락으로 떠났다. 신지와 김종민은 오는 12일 방송되는 sbs 새이흥프 로그램 미안하다 사랑하지 않는다 남사친 여사친 이하 남사친 여사친 대 함께 출연하면서 태국 카오락으로함께 신혼여행 답사를 떠났다. 세상이 달하는 17년차 절친이자 코요테 멤버로함 께한 세월이 긴 만큼 두 사람은 남사친과 여사친의 존재 대한 확신이 있었다. 김종민은 오래 보고 자주 보는 친구는 둘 중에 한 명이 서로에게 감정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분명 여자와 남자는 친구가 될수 있다고 답했 다 신지 역시도 종민의 의견에 동의했다. 신지는 저는 예전부터 남자 친구들이 더 많았다. 그 사람들과 전부 썸을 탔으면 전 바람둥이가 됐을 것이다 라고 답했다. 신지와 김종민의 사이는 단순한 남사친 여사친이 아니? 다? 다른 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사이로 가족 못 지아는 끈끈한 정을 가지고 있다. 김종민은 신지는 완전히 다른 여자 사람 친구다일. 이뎌 있다 보니까 오래 끌고 가고 싶다. 함께한 너무나 많은 추억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지는 예전에는 제가 종민 오빠에게 일을 가르쳐주 기도했지만 지금은 종민 오빠한테 배우기도 하고 의지를 많이 한다. 무슨 일이 생겨도 다 말할 수 있는 친오빠 같은 사람. 재산 다툼할 필요 없는 가족이다 라고 둘 사이를 정의했다. 인터뷰 내내 화기애애했던 두 사람은 그동안 서로 다투는 일은 없었을까? 신지는 저희도 사람인데 서로 비지기도 하고 다투기도. 많이 한다며 주로 제가 잘못을 많이 함으로 총민. 오빠가 화가 나면 제가 먼저 사과를 한다. 전에 제가 아플 때도 미안하다고 사과했더니 아픈 건. 괜찮은데,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코요태를 오래 못하는. 것이 미안할 일이라고 말해서 표현은 못했지만 감동. 받았다 다고 털어놨다. 내 마음 속에는 항상 내 자신에 대해 행복하다. 왜냐하면 내 몸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이다.